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살고 있는 삶의 분위기 있잖아요 분위기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온도 이 따스함 이 에너지 밝은 에너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우리 인생에 제일 중요하거든요 아주 최악의 분위기에서 차라리 일하느니 차라리 나오는 게 낫다 요즘 젊은 애들은 그런데요 옛날같이 내가 죽어도 여기 뼈를 묻겠다 아무리 힘들어도 여기서 내가 나한테 별 불합리한 일을 시키거나 부정적인 걸 시키더라도 그래도 돈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여기 붙어 있겠다. 안 그런다는 거예요. 요즘 젊은 사람들은. 제가 그 나왔던 친구가 저한테 하는 얘기를 듣고는 잘 나왔다. 잘 나왔다. 가면 얘기 들어보니까 진짜 부조리가 너무 심하고, 옛날 진짜 60년대 회사도 아니고, 너무 심하더라고요. 그걸, 그것부터 가르치고. 야, 처음 네 직장생활 시작하는 데서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그런 데 가서 배우기 시작하면 네 인생이 망가집니다. 차라리 잘 나왔다.